네 안녕하세요 어, 프론트엔드 개발자에서 클라우드 PM으로 발표를 맡게 된 김명인입니다 저는 현재 FPT 소프트웨어라는 클라우드 회사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좀 다양하게 커리어를 좀 보냈습니다 어저 처음에 대학교를 화학 전공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좀 전공이 좀안 맞아서 휴학도 하고 또 전공 통계로 바꿨다가 다시 컴퓨터 사이언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바꾼 이후에 인턴 캐나다에서 두번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 졸업하고 웹 개발자 자바리액트로웹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현재는 클라우드 플리케이션 PM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하게 지금 제가 커리어를 보냈는데 제가 어떻게 프론트엔드 개발자에서 클라우드 PM으로 가게 되었는지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타임라인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첫 AWS 경험은 지금부터 5년 전에 VPO라는 캐나다 스타트업에서 제가 개발자 서머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 이제 AWS라는 서비스라는 걸 처음 이제 알게 됐고요. 그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미미박스라는 회사에서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아 AWS 서비스가 엄청나게 다양하구나 나는 직접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또 다양하게 인지를 하고 또 경험을 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고 또 약간 생뚱 맞을 수 있지만 그손정이 그분이 이제 한국을 2019년도 작년에 가을쯤에 방문을 했어요 그때 또 ai ai ai 라고 유명한 문구가 있는데 그 뉴스도 접하고 또그 이후에 제가 작년 12월달에 베가스에서 aws 위인벤트 2019년 행사를 갔다 왔습니다 참가했습니다 이때 정말 어, aws 커뮤니티의 엄청난 사이즈를 경험하고 정말 더 다양한 서비스가 있구나 그리고 지금 a 에서 현재 밀고 있는 머신러닝과 AI 쪽 특히 이제 서비스 중에 개발자분들 사용할 서비스 중에 코드 그룹 그리고 세이지메이크 스튜디오 디버거 모니터라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키노트를 보고 좀 인상을 많이 받고 아 내가 더 이상 어, 이 클라우드로 이제 내 커리어를 옮겨가는 것을 더 이상 지연하면 안되겠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게 된그 행사였어요 그래서 2020년 올해 1월부터 제가 그전에는 AWS에 대해서 많이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 고민하다가 학습 루트가 있는 AWS c e r t i f i 을 통해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게 되면서 이쪽으로 좀더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PM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저희 휘피오 스타트업에서 제가 이때 제첫 인턴 개발 경험이었고요. 웹 어플리케이션 이제 몽고디비 쪽으로 전향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때 처음 AWS라는 서비스가 있는지 알게 됐고 좀 다른 부 분보다 늦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아 이게 정말 쉽게 정말 작은 회사도 어, 웹 서비스를 쉽게 할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여름에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회사가 또 미국에 있는 회사하고 합병이 되면서 미국에 있는 출장, 샌프란시스코 쪽에 출장을 가게 되는 경험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미국에 있는 개발 문화라든지 회사 문화들, 그 개발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경험을 좀 직접적으로 제 눈을 보고 같이 일을 옆에서 옆자리에서 하면서 좀더큰 좀 세계, 좀더큰 개발 세계에 대해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그 이후에 이제 미니박스라는 회사에서 제가 2018년부터 한 2년 정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모바일 웹앱 신규 개편을 맡아서 뭐 리액트하고 탈스크립트 그래프 큐리를 사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제가 어그 전에 AWS라는 거를 인질만을 하고 있다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또 정말 편하고 또 쉽게 웹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서버레스 람다라든지 뭐 클라우드 프론트 이용해서 캐시할 수 있는 거라든지 설게이트라든지 뭐 다양한 컨테이너들에 대해서 어, 알수 있는 시간을 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그 손정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비전 IT 쪽에서 비저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AI, AI, AI 이런 발표를 한번한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제일 처음에 한국을 어, 저희 IMF 때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와서 브로드밴드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어, 전달했고 그위에 우리나라가 통신망을 굉장히 넓게 빠르게 깔면서 IT 선진국으로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AI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AI가 굉장히 많은 컴퓨터 컴퓨팅 파워를 필요하자 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 지금 시대적 흐름이 클라우드로 정말 가고 있구나. 이제 돌마 돌이킬 수 없고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느끼게 되는 어,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작년 12월 달에 AWS 위인벤트 행사를 참가했어요. 직접 베가스에 가서 봤는데 이 사진은 앤디제시그 AWS CEO분 이제 키노트 사진입니다. 이, 이 키노트에 한 4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직접적으로 참가하신 분만 한 9천명 있었어요. 사이즈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가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이즈였고 정말 다양한 세계에서 정말 다양한 각지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이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중국에서 많이 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이즈의 규모를 제가 몸소 느끼게 됐던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총 이, 이때 행사 6만 명 정도 참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 메인 이벤트였던 엔디제 스키노트에는 9천 명이 그 자리에 함께했고 아침부터 한 4시간 정도 진행했었는데 그중에 대다수의 시간을 AI와 머신러닝으로 집중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서비스들이 어, 코드 그룹, 그러니까 AI 사용해서 코드 퀄리티나 뭐, 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그때 런칭을 했었고 또 세이지 메이커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나 또 a i 가 약간 블랙박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좀 쉽게 어, 개발하신 분들이 알수 있도록 디버거나 모니터 기능들에 대한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아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AI가 이제 정말 이 시대가 곧 도달하겠구나 더 이상 내가 지체하거나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제가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어, 그 전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주로 하고 있었고 또 AWS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어, 실전 경험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좀 제가 학습할 수 있을까 또 실제적으로 많이 해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 실제적으로 학습 루트가 있는 AWS 자격증, 서티피케이션을 따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서비스를 사용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올해 1월달부터 제가 이제 r 더블 f i c a 피케이션 학습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클라우드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했고, 그래서 2월달에 처음으로 첫째 첫 r 더블 f i c a 피케이션을 땄습니다. 솔루션 아키텍터 소시 a t 트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로퍼 자격증을 3월달에 바로 따고 4월달에는 s 스옵스 어드민 관련 이제 서티피케이션을 세개를다 땄어요 그래서 이세개가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이고 그로나서 이제 5월달 6월달 이직을 준비해서 지금 현재는 6월달부터 클라우드 PM으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AWS 서티피케이션이 명확하게 학습 루트가 있고 또 굉장히 인터넷에 자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코스를 배울 수 있는 코스들도 굉장히 핸선 어, 할수 있는 학습 자료들도 많고 또 강좌로 가르쳐 주는 자료들도 많아서 어, 첫 처음으로 AWS를 배우고 싶으신 개발자 분들이 굉장히 어, 지금 배우기 좋은 환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PM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 어플리케,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전체를 리드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클라우드 환경 처음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클라우드 환경과 설계 리뷰를 제가 이제 같이 참석을 하고 또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또 개발팀에 전달하는 역할 또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스케줄 관리하고 또 항상 이슈가 터지기 마련, 이슈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이슈나 문제 해결에 대해서 관리하고 해결 방법을 같이 개발자분들과 찾는. 이 역할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왜 선택을 제가 개발자를 하고 있다가, 여기 왜 선택을 하게 되었냐? 그러면 저는 조금, 그저 개발자는 어떤 한 특정 분야에서 내가 코드를 완벽하게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들을 몇번 경험하면서 좀 프로젝트 단위의큰 시야를 경험해보길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한 분야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를 제가 좀 경험해보기 원하는 마음도 컸고 또 개발을 잘 하다가 아무리 개발이 잘 돼도 비즈니스 가치가 제대로 형성이 안되면 프로젝트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돼서 또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일에 제 영향을 좀 쏟아보고 싶어서 옮기게 됐고 또 같은 팀으로서 저는 항상 개인보다는 팀으로서 일을 해야 큰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좀 팀으로 더큰 일, 더 많은 일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PM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이제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한 15분 정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클라우드 내에서도 정말 다양한 커리어 루트가 있습니다 어, 프론트엔드 개발로 요즘에는 충분히 AWS 사용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서버 개발자 분도 계시고 요즘에 또 정말 많이 뽑고 있는 포지션 중에 DevOps 포지션도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고 뽑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어, 서버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또 확장성 이 있는 그 지속 가능한 이 이 부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d e v 스에 대한 포지션도 한번 찾아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솔루션 아키텍트라는 포지션도 요즘에 제가 AWS c e r t i f 을 공부하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정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정 음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도 있고 또 이거 해당 그 목표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설계도 그리고 그 트래픽마다 정말 다 계속 애 w s 설계가 계속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서 어그 부분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이 솔루션 아키텍트에 대한 포지션도 정말 니즈가 크고 어 정말 사람들도 많이 뽑고 있는 포지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지션도 있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PM, 클라우드 PM 어, 이 길을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좀팀 단위로 같이 움직이고 또 위기 이슈나 위기를 컨트롤하고 또 같은 또 저보다도 또 경력이 많으신 개발자분들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전체 설계에도 제가 인풋을 줄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걸 통틀어서 비즈니스 가, 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이 길이 제가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제 짧은 발표를 마무리 질 텐데요. 어, 저희 회사에서도 이 클라우드 PM으로 혹시나 더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메일로 메일 주소가 여기 있으니까 메일 연락 주시고요. 또제 링크인 주소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왔고 또왜 제가 지금 커리어 이쪽 클라우드 PM 쪽으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지. 좀더 좀 자세하게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희 회사가 지금 다국어 환경에 있는 회사인데 한국말과 영어를 많이 쓰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한국, 다국어 환경에서 DevOps나 솔루션 아키텍트 PM분들을 많이 뽑고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Q&A를 이제 채팅으로 진행할 텐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